레벨 4의 하위 레벨인 레벨 4 포인트 4는 레벨 4와 유사한 사무실 스타일의 구조로 보이지만 인간의 장기와 피로 불든 공간으로 인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레벨 4 포인트 4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체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레벨 4 또는 하위 레벨에서 시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레벨 6 1 1에서 시체가 가득한 방을 찾아. 노플리 현상을 겪는 방법을 통해 진입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냄새가 진동하는 버려진 사무실은 알수 없는 잔해들로 가득하지만 여기나 바닥, 천장 어디에서도 손상된 부분을 찾을 수 없어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물게 발견되는 창문은 파괴가 불가능하며 물의 표면이나 바닥을 비추고 있어 레벨 7헬스소포비아를 연상케 합니다. 레벨 레에는알수 없는 자네들과 마찬가지로 피와 장기들이 흩뿌려져 있는데 방릉자는 레벨에 오래 머물게 될수록 강렬한 피의 욕망으로 인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나워지지만 이로 인해 죽거나 엔티티로 변이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신 피의 욕망이 이끌린 방릉자는 다른 방릉자들을 향해 적대적인 모습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공격할 개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해를 하기 시작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내장과 장기들을 뜯어내 프로테스크한 모습을 보입니다. 레벨 포이트 포를 방문했던 방릉자들은 이곳에 존재하는 보관함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시체를 포함한 여러 보급품을 찾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던 방문자들은 피해 욕망에 잠식된 다른 방문자에 의해 조각조각 절단되어 다음 포관함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살아남은 방문자들을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이 레벨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통해 레벨 7으로 진입하거나 입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체를 찾아 노클리 현상을 겪게 되면 레벨 4 또는 하위 레벨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살고 싶다면 바로 탈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